치명적인 매력과 마성이 공존하는 뱀파이어의 세계 오늘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드라큘라 특별편에 이어 다양한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영화들을 9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해드립니다 참고로 드라큘라와 뱀파이어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드라큘라 특별편 영상에 대한 링크는 우측 상단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의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꾸꾸마 시절의 저로 하여금 생일 최초로 기저귀 차고 피똥 싸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영화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토브 후퍼 감독의 1979년작 살렌즈롯입니다. 평범했던 시골마을 살렌즈롯에 어느 날뱀파이어의 관이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룬 이 작품은 스티븐 킹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3시간짜리 TV용 영화입니다. 감독인 토브 우퍼의 말에 따르면 이 TV용 영화가 자신이 그동안 연출했던 작품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넉넉했던 예산 덕분인지 TV용 영화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뱀파이어들의 분장이나 연출은 지금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느낌인데요. 그 중에서도 흡혈귀로 변한 동생이 창밖에서 반갑다고 꼬리치며 개수작을 부리는 장면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을 만큼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롭던 마을을 생지옥으로 만든 장본인은 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네 아마 드라큘라 특별편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많이 낯이 익으실 텐데요. 영화 노스페라2의 올록백작에서 모티브를 따온 이 남자는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한 면상 디테일을 자랑하며 보는 이들의 양쪽 각막을 시원하게 후려갈겨 주셨더랬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임팩트 터지는 비주얼에 비해 막상 영화 속의 활약은 상당히 미비했다는 것. 어쨌든 뱀파이어 영화를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임에는 틀림이 없고요. 2004년에는 보다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리메이크 작도 나왔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옆집으로 이사 온 남자의 정체가 흡혈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찰리 서둘러 엄마에게 알려보지만 엄마는 너 어디 아프냐며 찰리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데요 다음은 옆집 사는 흡혈귀한테 찍혀서 인생 마감 지을 뻔한 남자가 등장하는 영화 톰 홀랜드 감독의 1985년작 브라이튼 라이트입니다 국내 개봉 당시 상당한 정신적 데미지를 안겨주는 포스터 이미지로 수많은 사람들의 동공을 패기 넘치게 흔들어 제꼈던 이 작품은 80년대를 아름답게 수놓았던 B급 하이틴 호러 장르의 고전 흡혈귀 영화의 클리셰들을 믹스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평범했던 젊은이와 한물간 TV쇼 진행자가 뱀파이어와 맞짱을 뜨게 된다는 내용으로 흥미를 자아냈으며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높은 퀄리티의 특수 분장이 러닝타임 내내 시선을 강탈하는 느낌이었죠. 었 특히 흡혈기로 변한 에이미가 찰리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은 지금 봐도 좌심방 우심실에 식은땀이 차오를 만큼 엄청난 비주얼 쇼크를 안겨주었더랬습니다. 한편 1988년에 나온 프라이트 나이트 2편에서는 레진이라는 미모의 여성 뱀파이어가 최종 보스로 등장 다시 한번 찰리와 피터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롤러스케이트를 탄 뱀파이어가 등장한다던가 늑대인간 비스무리한 것까지 등장시키며 다양한 변화를 꾀했지만 너무 볼거리에만 치중했던 탓인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비운의 작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1편을 추천해 드리고요 리메이크작의 경우 따로 리뷰한 영상이 있으니 여기서는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에서 온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이색 SF 호러물 토브 후퍼 감독의 1985년작 라이프 포스입니다. 콜린 윌슨의 소설 스페이스 뱀파이어를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인간의 피 대신 생명력을 흡수하는 외계 뱀파이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뱀파이어에게 당한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미라같은 몰골로 변하게 되며 일정시간 동안 생명력을 흡수하지 못하면 폭사해버리게 된다는 가열찬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쥐를 닮은 외형을 가진 본체의 모습이 나온다던가 심장 아래쪽에 납으로 된 창을 찔러넣으면 죽게 된다던가 하는 설정으로 SF 호러와 뱀파이어 장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비벼주셨는데요. 심지어 후반부에서는 뱀파이어들로 가득하게 된 런던이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치 좀비 아포칼립스를 보는 느낌마저 들게 되는 작품이었죠. 었뭐 좋게 말하자면 퓨전 장르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그냥 잡탕 같은 느낌? 어쨌든 뭐 그런거 다 떠나서 이 영화는 극중 마틸다 메이가 연기한 이 뱀파이어 여신느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냥 저 믿으세요. 이쯤 되면 그냥 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자 다음은 박력 터지는 폭주족 흡혈귀들이 등장하는 하이틴 장르의 뱀파이어 영화 조엘 슈마워 감독의 1987년작 로스트보이입니다. 작은 해변 마을 산타칼라에서 벌어진 의문의 연쇄 실종 사건. 범인은 바로 밤마다 이곳을 피로 물들이고 있던 폭주족 뱀파이어 물이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이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된 마이클과 샘 형제가 우연히 그들과 엮이게 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10대 소년들이 뱀파이어와 맞서 싸운다는 단순한 내용이긴 하지만 청소년기의 반항심과 질풍노도의 감정들을 적절히 녹여냄으로써 좀더 색다른 느낌을 자아냈었는데요. 특히 점차 뱀파이어로 변해가는 마이클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장면은 사춘기 시절 겪게 되는 각종 변화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문적으로 표현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한편 후반부에 들어서게 되면 본격적으로 뱀파이어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면서 상당히 화력 넘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포스라는 것이 차고 넘치는 뱀파이어들의 묘사라던가 각종 도구를 이용해 뱀파이어들을 퇴치하는 모습 등이 엄청난 박진감을 선사해 주었더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뱀파이어의 힘을 갖게 된 마이클이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흡혈귀와 맞짱을 뜨게 되는 장면은 이 영화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신나고 유쾌하게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막판에는 상큼한 반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뱀파이어 영화의 팬이라면 한 번쯤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니키타의 불량 섹시 소녀 안느 파릴로드가 이번엔 악당들의 피만 쪽쪽 빨아먹고 사는 미녀 뱀파이어가 되어 등장합니다. 무려 이노센트 블러드라는 멋진 제목을 두고 싸구려 비디오 같은 개판 36분 전에 괴랄한 장면 센스로 유명한 영화죠. 다음은 존 랜디스 감독의 1992년작 미녀 드라큘라입니다. 오직 악당들의 피만 골라먹으며 목숨을 연명해 나가던 주인공 마리는 어느 날 마피아 두목 마첼리의 몸을 물어뜯던 중 총에 맞게 되면서 그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채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리게 되는데요. 결국 심성 착한 마리와 달리 뼛속부터 악당이었던 마첼리는 부하들을 모두 뱀파이어로 만든 뒤 밤의 세계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범죄영화 장르에 뱀파이어를 결합한 독특한 시도가 돋보였던 이 작품은 마리오을 맡은 안느 파릴로드의 섹시한 자태와 더불어 고퀄리티의 특수 분장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오색창연하게 빛나는 뱀파이어들의 눈빛이 어째 좀 과하다 싶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B급 호러의 낭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영화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금발의 여고생이 자진몰이 장단에 맞춰 뱀파이어들을 때려잡는 영화죠 프렌 루벨 커즈 감독의 1992년작 뱀파이어 해결사입니다 <웃음> 언제는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로서 사실 영화보다는 사라 미셸 결러가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버전이 적어도 5만배는 더 유명한 작품인데요. 전생에 용맹무쌍한 뱀파이어 헌터였던 여주인공 버피가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난 와처의 도움으로 인해 다시금 슬레이어로 각성 피땀 눈물이 난무하는 훈련을 통해 각종 스킬을 터득하여 뱀파이어들을 일망타진한다는 내용의 B급 청춘 호러물입니다. 뭐 사실 스킬이라고 해봐야 체조기술을 응용한 덤블링의 말뚝박기 정도가 전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딱히 볼거리가 많은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나마 최종 보스 역으로 루커하우어가 출연해주었다는게 나름 튀어보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쪽도 뭐 캐릭터가 워낙 무게성이다 보니 딱히 인상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최종보스라는 녀석이 이러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버피는 역시 드라마로 보시는게 진리입니다. 다음은 앤 라이스의 소설 뱀파이어 연대기를 원작으로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뱀파이어들이 등장하는 작품이죠. 닐 조던 감독의 1994년작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입니다. 일단 이 영화 캐스팅부터 말이 안될 정도로 초호화 출연진을 자랑합니다. 먼저 레스타트 역을 맡은 톰 크루즈와 루이 역의 브래드 피트는 말할 것도 없고 클로디아 역을 기가 막히게 소화해낸 아역 시절의 커스틴 던스트와 어딘가 고딕 호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르막 역의 안토니오 반데라스까지 하나같이 최고의 열연을 보여주며 관객들의 안구를 말끔하게 정화시켜주었더랬죠. 기본적으로 뱀파이어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바꿔놓은 거의 최초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파이어 영화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까지 잘 살려내고 있어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작품은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극중 루이가 레스타트에 의해 뱀파이어로 변하는 장면과 레스타트를 죽인 클로디아가 감옥에 갇힌 뒤 햇볕에 타서 죽게 되는 장면 이에 분노한 루이가 복수를 위해 뱀파이어들을 몰살시키는 장면 등 뭐 하나하나 열거하다 보면 그냥 영화 한 편을 다 소개해도 모자랄만큼 모든 장면이 좋았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정리하면 될것 같네요.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리고 플러스 알파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다음은 쿠엔틴 타란티노와 로버트 로드리게즈의 1996년작 항온에서 새벽까지입니다. 악명높은 범죄자였던 세스와 리치게코 형제가 주유소 하나를 통째로 날려먹으면서 시작되는 이 영화는 영화 중반까지만 해도 두 형제의 잔악무도한 범죄 행각에 초점을 맞춰 다소 평이한 전개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TT 트위스터라는 술집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영화는 지금까지와 180도 다른 전개를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이 가게의 얼굴마당 산타니코 판데모니움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 후 영화의 장르는 순식간에 피와 살이 난무하는 호러 액션 장르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후의 전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개성 넘치는 주인공 일행과 열폭한 뱀파이어들의 동네 개싸움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하며 역대 뱀파이어 영화 중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해주게 됩니다. 더불어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의 멋들어진 호연과 호러팬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뛰어난 특수 분장도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어쨌든 이런 막나가는 전개로 흥행 잭팟을 터뜨리게 된이 작품은 이후 당연하다는 듯 속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편에서는 텍사스를 배경으로 우연히 뱀파이어로 변하게 된 은행 강도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3편에서는 시리즈의 프리퀄 격 작품으로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산타니코 판데모니움의 기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속편들의 경우 1편에 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B급 감성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나름 다 재밌게 본 기억이 있네요. 다음은 외딴 공항을 돌아다니며 처참한 사륙을 일삼는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작품이죠. 마크 파비아 감독의 1997년작 나이트 플라이어입니다. 이 작품은 스티븐 킹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서 어느 삼류 잡지사의 기자가 특종을 잡기 위해 살인마를 추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마치 추리 영화를 보는 듯한 스릴 넘치는 전개와 으스스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극 중에서 등장하는 뱀파이어는 무려 개인 전용기인 검은 세스나를 타고 다니면서 무차별한 살상 행각을 벌이게 되는데요. 희생자들 모두 목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체 목에다 무슨 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었죠. 아무튼 보기 드문 소재와 흥미로운 연출 방식이 매우 훌륭한 작품이고요. 특히 후반부에 펼쳐지는 공황씬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무서웠던 장면 중 하나라고 해도 될 만큼 핏동싹의 살벌한 연출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뱀파이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드라큘라 소설에 등장하는 드와이트 램필드로서 원작에서는 그냥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정신병자로 등장했었는데요. 이래저래 이 작품에서는 꿈에 그리던 뱀파이어가 되어 등장하게 됐으니 어찌 보면 나름 신분상승의 꿈을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Well, 다음은 뱀파이어 액션의신기원을 열었던 마블 코믹스의 다크 히어로가 등장하는 영화 스티븐 노링턴 감독의 1998년작 블레이드입니다. 아, way, 앞서 언급한 대로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웨슬리 스나이스를 블레이드 역으로 캐스팅하여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도입부에 펼쳐지는 샤워장 전투씬은 그야말로 스펙타클의 진술을 보여주며 호러 팬들과 액션 팬들을 하나되어 열광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한편 1편의 최종 보스로 등장했던 디컴 프로스트는 그야말로 이 영화를 하드캐리한 1등 공신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원로 뱀파이어를 스스럼없이 제거해버리는가 하면 비열하게도 어린아이를 인질로 잡고 협박을 일삼는 등 악랄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막판에는 피해신 라마그라를 접신하게 되면서 시뻘건 눈을 가진 불사의 존재로 업그레이드 블레이드와 박진감 넘치는 칼부림 대결을 펼치며 시원한 눈뽕을 선사해 주었더랬죠. 아무튼 액션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이구요. 비록 시리즈 자체는 3편을 끝으로 막을 내리긴 했지만 아무쪼록 리부트를 해서라도 새로운 시리즈가 또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무릎이 나가, 우리는. 응? 자 이제 뱀파이어 특집 1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작품인데요. 다음은 전문 뱀파이어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존 카펜터 감독의 1998년작 슬레이어입니다. 원제는 뱀파이어스라는 평범한 제목이지만 국내에 출시되면서 슬레이어라는 또 다른 평범한 제목으로 변경된 미묘한 케이스인데요 영화는 바티칸의 지원을 받아 전문적으로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헌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도입부에 등장하는 뱀파이어 사냥씬은 정말로 뱀파이어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 싶을 정도로 현실감 넘치는 액션을 보여주었었죠. 어쨌든 사냥을 마친 뒤 숙소에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던 주인공들은 부하들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는 뱀파이어들의 최종보스 발렉의 방문을 받게 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분이 그냥 점잖게 얘기만 하고 돌아가진 않으셨겠죠? 전형적인 뱀파이어 호러물에 서부스타일 총기난사 액션을 가미한 뒤 심지어 로드무비의 느낌까지 더해지면서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는 이 작품은 꽤나 흥미로운 설정과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치고는 어딘가 어설픈 액션 연출로 인해 살짝은 아쉬운 느낌이었는데요. 뱀파이어들이 기껏 나와서 한다는게 잡아서 밀치고 들어 던지는게 전부였으니 솔직히 액션 쪽에서는 딱히 기대할 만한 껀덕지가 없는게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소재나 설정만큼은 꽤나 흥미로웠기에 제대로 리메이크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가져보게 되네요. 아 참고로 이 작품도 속편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서는 놀랍게도 가수 본 조비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다들 이 노래 들어보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2부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뱀파이어 영화들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구요.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